일단 이번 해찬은 좀비들의 후각이 발달, 발달했다는 말이야.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고 어, 자세한 사항은 디스코드에 올려놨습니다. 마을이다 마을! 마을이다 마을이다! 어. 뭐야! 뭐야 어, 청새치 빗소리 맞았네. 여기 있다! 어? 유석 죽었는데? 뭐야! <웃음> 눈마을 도망가.. 어? 눈마을 근처에 20마리 있다고? 눈마을 조심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는데 나.. 나캔게 너무 없어가지고.. <웃음> 몇개 캤는데요? 올라가시죠. 했어요? 비소라 <웃음> 혹시 좀비 왔니? 안 들리네. 야 왔나 보다. 주민 죽이지 말라 고 그러고 있어. 잠만다 고기 먹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뭐 나가지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왔어, 왔어, 우리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와라, 와라, 어 왔어. 죽으면 니까 어, 어, 어. 왔어, 아, 왔어. 아, 근데 어. 괜찮아, 꿈머, 우리 한 여덟 명 잡은 것 같아 지금. 여덟 명, 오케이. 비수. 비수. 잡아봐, 잡아봐. 안녕, 안녕, 어? 안녕. 아, 이거 자갈작 이제 필요 해. 없어, 꿈머. 뭐. 좀비들이 자갈작에 필요한 그 주민을 죽여버렸어. 지금나 보고 있는데 뭐 딱히 신호 없음 어허. 괜찮뼈 가루 갖고 왔으니까 한번 감 정말 좋아 근데 독감자 8개면 좀 빡센데? 그니까 독감자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쟤 뭐야 야 좀비 왔어 잠깐만 쟤왜 높은.. 왜 높이 올라가냐 쟤? 관종 관종이라서 관종이라서 <웃음> 케빈님 뭐 철도끼여?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죽었지 어 죽었지 나이스 어 철도끼 철도끼 깨져감 아이다 이거지가은놈 진짜로 이럴로 와 하하 <웃음> 잠깐만 왜왜왜 왜, 왜 그래 농사짓는데 파괴하지마 좀아하하하하예 <웃음> 철저기 철저기 오케 오케오케 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바꾸면 <웃음> 찐텐으로 하는거 같은데 지금 그럼 혹시 그 케빈 거인가요? 방 여기 저친구의 아! 박해가 이거 미치 아이 저거 근데 나 원거리 무기가 없어서 못잡아 와, 이제는내아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거집구만아아 어, 아, 그러면 이다 어, 그래서 이름도에니르라고 바꿨어. 니라이니르이자다에있도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게는거는버아만해이데이거일반적 맞아도 감염 수치 올라? 원래? 어 오르던데. 올라 지금 좀비 들어와 있거든 우리 마을에 간다. 일로 와, 일로 와. <웃음> 잡았다. <웃음> 잡았. 어 올라와, 올라와. 죽어. <웃음> 어 올라와. 죽어. <웃음> 잡았다. 어. 어, 내가 견눈질로 보고 있었지 화면을. <웃음> 쥐새끼 컷. 뭐야 또 누구 왔어? 아이 친구들 땅 속에 크게 크게 만들어놨네 이거. 뭐를 땅 속에? 땅 속에다가 얘네들 길 이어서 오고 있는데. 땅 속에 길을 이었다고? 뭔? 우리가 거기 들어간 같은데, 아, 아예 그거 우리 그 우리 나랑 꼬모이 파둔 거. 방질하려고 아, <웃음> 어, 광질할라고. 어, 어. 어, 어, 깜짝이야. 거기에 애들이 숨어있네. 아, 아, 거기 숨어있었다고. 네. 감자 몇개 나왔어요? 고감자 하나도 안 나옴 지금까지. 아니 하나도 안 이거 나. 이거 맞아? 이거 너무 빡세 여덟 개. 8개. 진짜 여덟 개가 너무 빡센데 진짜 가스트 눈물부터 해야 되나 이거? 용암양동이는 쉽고. 그나저나 유성은 언제 오는 거야? 유성 오긴 오는거야? 올순 있는거야? 이거? 딱! 바가지 없는게 농사를 지하에 지어야 되나? 숨어가지고? 농사를 지하로 옮길까 이거를 그냥? 또안내 저거 이리 와넌어디서얘아 저기 <웃음> 아이씨 안맞아 <맞았다. 웃음> 근데 이거 못 기다려 솔직히 맞잖아 이거 아, 해골로 키워야돼 어어 해골로 키워야돼 네. 무조건 해골로 키워야돼 아, 이거 지옥부터 가야 된다. 잠깐만, 아, 뼈블럭 구해야 되네. 이거 잠깐만, 나뭐 생각났는데, 이거 지옥부터 가면 안 돼. 지옥부터, 네, 지옥? 지옥부터 가야 될것 같아. 지옥부터 가서 뼈블럭을 구하자. 우리 나행운수선부터는 타고 있어. 가자, 오행운수선 행운 어? 가 어, 뭐야? 손 나, 어머. 우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아, 진짜 나또 진짜 몇 분을 지금 내가 <웃음> 더 팝업 오브 러브 아니야 이거? <웃음> 야 진짜 리얼 사랑의 힘이네 이거 이거 어떻게 와 이거를? 어디서 왔어? 야... 미쳤다 존나 번에 만회 나침반으로 왔죠 아만회 나침반 저리가 에만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머냐 나는 이제 죽을 수 없는 몸이 됐어 오오 왜? 멸리를도 가지고 있고 요술 방망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정말 개뜬금이이사이 사람은 이이사람이거뜬금없이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좀사니까 집에서?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야 저기 그것도 있거든 난파선. 그거 털렸어. 어야 좀비 왔다. 기다려. 죽여줘.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지금 근데 안 오고 있어. 눈치 보고 있어. <웃음> 내가 못본척 할게 내가. 겼는지라고 있어 겼는지.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 겼는지라고 있을게 내가. 그거 맞아? <웃음> 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눈치 싸움 하고 있어. 아직 네개더 해야 돼네 개. 어어어 겼는지라고 어, 있어. 지금 올까말까 올까말까 올까말까 말까, 올까 본거 맞나? 지금 본거 맞나 그러고 있는데 저, 어. 이 자식이 이 자식. 저리 안가? 저리 안가?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저 뒤에 어디 어디 어디 왔다 이위어저기서 있다 얘네 탑 쌓고 올라오는 무슨 월드워지 찍나 애들이 겁내, <웃음> <웃음> 애들이 겁내 많아 일단은 우리 흑요석 10개 갖고 왔어 응응응응 갖고 왔어 아 지옥에서 진짜 조심해야겠다 지옥은 정말 조심하긴 해야지 좀비들 <웃음> 따라오지 않을까? 유자니까? 지옥도... 근데 일단 요 주변만 해도 몇명 있어버리니까 지금 아, 지옥문을 아. 심층함은 빨리 못 깨... 아 근데 여기다 있는 뭐 우리 갔다가 못 돌아오지 않나 이거 애들이 건들면? 됐라 이걸 왜 <웃음> 다시 캐면되지 내가 킬게 내가 킬게 <웃음> 욕하지 말기 욕하지 않기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왜왜왜? 욕은 왜, 왜? 아, 착... 안하는데 넌 정말 이렇게. 생각이 없는 친구 아닌데 지옥문이 유지가 되니까 지옥에서 나오면은 될걸? 나오면 그러니까 바로 여기 같은 곳에 그 혹시 날 캐버리면 여기로 못 돌아오잖아 아이 자리 정확하게 어. 그럴순 있지. 아, 근 옵시디언을 맨손으로 어떻게 해? 아, 그건 그래, 맞어. 그건 그건 그래, 그것도 그렇긴 한데. 혹시 이렇게 하자. 뭐뭐 뭐 아니면은 몇 명만 어? 갔다 올까? 지금 화로 넘어에서 한명 눈치 보는 중. 그니까 그러니까 광질팀 한팀이하고 여기, 이거, 지옥문 지켜줄 사람도 있긴 해야 돼지금 누가 자꾸 감자를 굽냐 yani? 감자 내가 구웠는데 나 먹고 그러니까 싶어서 come down, come down, come down, come down, come 고 o w n come down, come down, come down, c o 는 e down, come d 1 1 1 c o 1111 w n 1 1 1 e 1 o w n c o m 1 1 1 1 111111 o w 1 1 1 1 1어그 w 1111 e d o 1 1 1 1 1 그면 빨리 나와가지고 수습할게 나 일단 가볼게 발 들여놓는다 나는 전투로 못하니까 나는 방질로 갈게 그러면 나도 가야 <웃음> 아 하필이면 영혼모래지역이 아니네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안좋은데? 잠깐만 여기 파볼게 일단 올라가야 될듯 뭐야 바로 앞에 요새 있는데 요새? 어 그래? 아니 무슨 이거 그러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러네. 이거 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야, 어, 야, 근데 있 너무 살발해. 여기 용암이 어, 어, 오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잠깐잠깐 용암이 미친 듯이 흐르고 있네, 그냥 여기. 여기 아, 아 내가 왔서들을가 맞아. 이거 여기서 블레이즈 가루 얻으려고 왔지. 스케트톤이다 죽이려고 그랬어 어디? 어디야? 저는 어디? 어? 야 저어? 가스다 어 깜짝이야 야 가스 눈물 그러게 와우 떨어졌냐? 안보여 근데 안 떨어진거 어, 같아어저 눈물 아닌가 저거? 어디 음... 어 가스 눈물 찾았어 가스 눈물 오케이 나왔다 하나 야, 근데 지옥 문이 하나가 더 있거든. 우리 바로 옆에. 그게 아마 내 거일 거야. 내가 태어나자마자 만든 문이 있었거든. 그게 음. 그걸 거야. 나... 어, 어, 깜짝이야. 아, 나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깜짝이야. 어, 나그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저씨, 놀랐잖아요. <웃음> 저기 뼈 있다. 저기뼈 있다. 어, 어디, 어디, 어디. 그쪽에,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지옥은 있는데 저 뒤쪽에 뼈 있네 아 오케이 거기, 오케이 오케이 뼈.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여기 가야겠다. 가야겠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위더스켈 있어요 어, 나이스 여기있다 뼈블럭 여기 많다 많아 많아. 어, 많아 많아 많다 많다 많다, 많다, 많다. <목소리> <목소리> 많다, 많다. <목소리> 오케이 그거 캐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서 가서 캐고 근데 이거 캐는데 행복행에는 채우 없잖아 야 근데 빗소라 기왕에 여기 온거 저기 지금 가스트 소리나거든? 어어몇 개만 더 구해주면 안돼? 그래 <목소리> 비쏘라 너 해라 약간 이거 옳을 때 아니 우와. 온 김에 야 재료래잖아 아니 든거다 마시겠네 아니 우리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우리 독감자 지금 같이 왔잖아 저 사람 웃긴 사람이네? 웃긴 사람이네? <웃음> 아니 잠깐만 아니 아 독감자 다 나눠 가질 거잖아 어차피 안 그래? 그렇지 그래 근데 나눠 줄 거야 나도? 당연하지! 협력으로 가지 협력으로 너 은근슬쩍 너고 챙기는 거 같다? 아이 뭔 소리야 이 근처에 있는 거 넣겠 거 같은데 미소라 미수라얘좀 잡아봐라 <웃음> 야 원딜이 너밖에 없어 야 잘한다 야 잘한다 까비 나... 저 언제 돌아와? 땅에 닿으면? <웃음> 이거 설마 막 용암에 들다가 왔다 왔다, 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네, 왔다 네, 네, 네. 불탄 채로 날아왔어 어. 불탄 채로 저 밑에 뼈가 있거든요 저 밑에? 오케이 고어 가스트다 어 가스트다 가스 가스 가스 바로 가스트 바로 옆에 가스트. 왜? 오 표정이 <웃음> 우와 나이스 근데 이 정도면은 됐어 우리 나 18개야 나만 아 나도 18개인데 비소라 무리하지마 무리 노노염 어. 비스라 이거 지금 2 주차. 아이고, 야나나 나 돼지 건드렸다 모르고. 아 잠깐만. 어머 팬 미팅 하시나봐요 케빈님 음. 그럼 나 먼저 가있을게. 아니 좀 구해줘. 그걸 어떻게 구해줘? 건드리면 같이 있는데. 어? 나 나가야 돼. 어나 도끼 깨진다 어이거 어떻하지? 지 가야겠다 이게 웝이 왔던데 어디야 흐어 п 점프점프 점프 나 탈출했어 어 그래? 아 잠깐만 어디로 가야지? 되 어디로. 도지마어야 돌아가자 그냥 오케이 이 어디로. 어디로. 어어디가어디가가디로 어디로. 어씨어로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거 맞아 여기서? 당연하지 엉키는거 아어 똑같이 왔잖아, 똑같이 오케이, 왔다,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뼈블럭 파쿠모, 파쿠모 여기 뼈블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제 것도 줄게 내 것도 줄게 나망 볼게! 뭐야, 여기 왜 사다리 끊겨져 있지? 아, 그거 아까 저 위에 지금 이거 보여요, 캐빈사 응? 위에 보여 이거? 저, 저길 이어서 온 애들, 저거? 아... 저 친구들이 서발이다 끊어왔어 아이씨 미친 크리퍼다 <웃음> 크리퍼다 크리퍼 는이씨 크리퍼. 좀... 근데 이번에도 웨이브는 우리 아닌 듯? 네 어, 어, 어. 잠깐 나 어디 좀 갔다올게 어디 확실히 에이, 얘기를 나? 하고 가라고 주민작 주민작 어어 저렇게 어디 좀 다녀올게 하면은 저희 상당히 불안한거거든요 혹시 배신하는 쉐끼가 아닐까? <웃음> 그냥 뭐 배신이라거나 아, 그런지, 뭐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주변에 좀비 안보임 어 여기 독감자 하나 떴다 오, 드디어 이거 너무 극악인데? 어떡해? 독감자 늘 진짜 극악인데 이거? 원래 몇이야? 독감자? 모르겠어 독감자를 누가 신경 써막 하면서 <웃음> 그렇긴 해 근데 밀랍치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계단도 신경 안 쓰긴 하잖아 원래 맞지 아 근데 우리 밀랍은다 어떡하냐 그니까 러벌 어떡하지 벌? 우리 그래서 눈 있는 데서만 못 살아 나중에 또 가야 돼 어디 진짜 가야 되는데 이프로래 미쳤네? 그냥 좀비 되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웃음> 감자 6 4개 레전드인데? 감자는 감자 겁내 많아. 5세트인데요? 감... 한 세트만 구울게 이거 그냥 감자 한 세트만 내두고 나머지 다 구워서 식량 <웃음> 쓰죠 그냥? 그니까 러 아까는 분명히 감자를 누가 왜 굽냐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한세트다놓 어, 그래도 두 세트나봐 이거 뭐야 이거 나 분명히 아까 꽃 어, 받았는데, 받았는데. <웃음> <웃음> 누가 나한테 꼭 줬는데 <웃음> 나도 뼈 불러 <웃음> 이제 어? 뭐? 아너 양방에서 양 난리니 그냥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볼까? 대박인데? 뭐요? 아니 이게 재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바다의 심장이라는게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갖자 그래그래 그래. 어. 여기 유성꺼까지 유성꺼까지 두개 나안먹 <목소리도> 어나 없어 할게. 오케이 혹시 모르니나 부르렁색이 들어고 있을게 부르렁색 <웃음> <웃음> 귀엽다아 <않아? 웃음> 평상시에 진짜 신경 안 썼던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 일단 다 잘하게 해놓은 다음에 좀 네. 썩히는 건 어때? <웃음> <웃음> 이 썩, 썩어지나 썩 이게? <웃음> 그 방법 아닌가? 아 근데 이거 뼈블 여덟 아홉 개 금방 쓰네? 금방.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그 말도 안 돼. 아, 그래. 방금 나한개 떴어, 한 개. 감자 지금 74개인데 독감자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음. 아니, 우리 버리고 간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에이, 설마. 저기 주민작, 주민 집에 있을 거. 비둘아. 어? 이 새끼 뭐야? 비둘아. 어? 비둘아! 어? 비솔린 갔나? 이게 진짜 어디 갔나? 어? 빗솔님 채팅에서 지금 위치가 어디신가요 이러고 있는데. 꾸예윤님 혹시 이런 미친 미친 재우리 버렸다. 어, 진짜 재우리 <웃음> 너는... 배신하고 네. 저기 고인물팟 갈려 그러는 거야. 맞지 마세요. <웃음> 우린 여기까지야 이러네. <웃음> 와씨. 와 빗솔리 바로 배신 때려버렸네. 이거? 와 이걸 이렇게 했다고. 어저 녀석. 아... 어 방송 감 있네. 오... <웃음> 방송 감 있네. 어. 오... 음... 빗솔리 받는 파티랑 전쟁하자. 사적으로 않네? 대응합니다. <웃음> 아 가스트눈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캐빈상도 있어? 아니 나는 없는데, 에, 아 오케이 나 가스트의 눈물 조금 구해 와봄 내가. 근데 우리 여기 애를 발생... 어떻게 키울 거예요? 네? <웃음>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애를 어떻게 그런 거야? 어? 저는 내가지고 애를 저딴식으로 키우면 죄 이게. 아유 이거 진짜 세상에 말세야. 아니. 아유 진짜. 아유, 저래가지고 어? 애인 없는 것들을 저려서안 돼. 야, 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꼬마한테가이고 있잖아. 이 자식아, 아아아 아, 너 아, 아, 아, 아, 새끼 뭐야? 너 새끼 뭐야? 야, 이 자식아. 파푸리 대상 드려야 돼. 아, 아, 아, 아, 나 지금 도끼도 아유, 아무것도 없. 시키. 아, 우리도 마을 버리고 떠날까? 캐빈님. 예. 네. 우리 파크 먹고 았는데 유성 어디 있어 유성 유성 따뜻해 유성 이제 올라와봐 파크먼 어디 지금 지옥 갔어? 지옥 갔어 지옥 갔어 <웃음> 나왔는데 없어 나, 나, 없어. 나, 아. 나, 음, 아, 나 이게 나왔는데 없어 나왔 아 나왔는데 우리만 대신다면 하좀 어불하지 않나? 나왔는데 없는 거 개웃길 것 같긴 한데.